4월이 좀 바쁠 것 같아서 3, 4월은 적으면서 해야 되겠 n d you t e 병원에 서류를 받으러 왔어요. 제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말이죠. 그리고 오늘 밖에 놀이옵니다. 다 받아서 집에 갔는데 이거 받는데 아파서 간게 아니라서 이거 또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정말 정 없어. 오늘은 집에 가서 집 정리를 좀 하고, 짐도 싸고, 코로나 테스트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40, 30, 15. 이거는 요가 매트? 사실 요가 매트 위에 까는 타월 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애기 양말에 있는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매트는 너무 무겁고 이거를 사왔어요. 이 밴드는 운동할 때 하는 밴드. 그리고 옷을 챙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옷을 뭘 갖고 가야 될잘 입을지 모르겠어요. 싱글 인덕션을 샀는데 내일 다시 반품을 반품으로... 바로 리턴이 됐어요. 다음부터는 막 뭔가를 사지 않겠어요. 그리고 루이브스 캐러멜 티도 샀어요 카엔 퍼 카엔 퍼 n t c 퍼 y 출국하기 전에 해야 할 것도 좀 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활도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전에 공부도 집중해서 하고 코로나 테스트도 한두 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두번 받아야 돼요. 공식적으로는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 테스트가 2시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베를린에 가서 베른에서 테스트를 받고 왔어요. KLM 항공사를 타고 가는데 타기 두세 시간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무조건 할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 결과랑 그리고 PCR 네거티브 결과를 같이 가지고 가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어 격리하는 호텔에서 밥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간식 같은 거 하느라고 거의 그 짐의 반 정도가 음식이에요. 그 모카포트랑 인덕션 가져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를 반품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가 베를린에 갔다가 에어로프레스 머신 여행 용 커피 내리는 걸 봤는데 너무,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살거 그랬어. 하지만 그냥 인스턴트 커피랑 그냥 커피, 가루 커피를 샀습니다. 이걸로 2주 동안 잘 보내보려고요. <웃음> 그래서 지금 저는 니른베르크를 지나서 이제는 뭐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너무 불편하고 복잡해져서 내년까지는 뭐 어디 갈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무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bitte a t s results s yep. w mm -hmm. can can i t r e d e e f o s p u a y p e r Aha. Good m 이 r n i 이거 n i 이 e Good m 요 r n 이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정말 명상하다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웃음> 물을 마셨더니 저 오줌이 마려워서 용터 화장실을 또 가리겠죠. 응. 저 오늘 아침에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랑 여기 안에 이렇게 나시 안에 있거든요. 근데 밖에 눈이 와요. 그래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감기에 걸려버릴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라. 좀더 계속 움직여줘야 돼 비행기가 어떻게 타는지 까먹었어 이렇게 텅텅 빈 공항을 살면서 몇 번이나 와보겠어요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아. 생각하고 있어요 집 떠나면 너무 고생해요. 비행기 를 갈아타야 된대요. 비행기가분지가속어서 10시간 반 정도 비행이었는데 비행기 뜨고 바로 누워서 잤거든요. 근데 화장실 한번안 가고 9시간이나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왔죠. <웃음> 공항은 생각보다 안 더운데 아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밖이 기가 막히게 덥더라고요. 어떡하지? 근데 여기 사람들은 엄청 시원하게 있는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같아 한국 내름이라걱정되는 호텔에 따라서 이렇게 이걸 주면 은 호텔에서 데리러 오거든요. 그럼 그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입국 심사를 받아야 돼서 다들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유럽에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옷 위에 뭐 하나를 더 입고 이런게 없거든요 확실히 아시아 쪽은 엄격하게 하는것 같아요 I